최근 1월 3일부터 4월 13일까지 약 3개월간 일본 이시카와현 노도 지역에서 41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일본 정부의 지진조사위원회는 3월에 많이 증가하고 있는 이시카와현 노도 지역에서 지진활동이 활발한 상태에 있다고 발표하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일본 정부 지진조사위원회에 따르면 3월 이시카와현 노도지방에서 관측된 진도 2 이상의 지진은 22회로 1개월의 지진으로서는 과거와 비교하여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지진의 원인에 대해 상세한 것은 알수 없다고 하면서 지진조사위원회는 아마도 지하에 깊이 10km의 장소에 물이 흘러들어 지각변동 등으로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지진조사위원회 히라타 나우 위원장은 이시가와 현 노도지역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있으며 집안이 느슨할 때 강한 흔들림이 있을 때 토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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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양으로 스며들게 됩니다. 이렇게 토양과 지하수가 섞이면서 토양은 반고체 형태인 액상화로 변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